트렁크 안쪽에 트림을 해체해보면 저는 네, 제가... 네가갈래니 안녕 공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안에는 많은 부품들이 있지만 보이질 않는 곳에서 제 역할에 충실히 열릴 하고 있는 특별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범퍼를 해체해보면 차체 좌우 양쪽 후면 아랫부분에 붙어있고 또 평소에는 트렁크 안쪽에 트림을 뜯고 봐야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목적으로 범퍼를 뜯지 않는 한잘볼 수가 없습니다 뜬금없이차체에 구멍을 뚫고 그것도 보이질 않는 곳에 장착을 해놓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차종에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그 기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우선 다음 영상을 보면 테일 게이트를 닫을 때 덮개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보통은 공기 수출기, 트렁크 환기구, 에어 드래프터 밸브 등으로 불리는 이름이 다양한데 이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거겠지. 내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렇게 생겼고 차량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정식 명칭은 에어 익스트랙터로 되어 있어. 보는 것처럼 플라스틱 재질에 고무 덮개로 되어 있고, 고무 덮개가 한쪽 방향으로만 위 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 그럼 이 작은 부품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인지 한 가지씩 알려 줄게. 에어 익스트랙터의 주 기능은 차량 내부 공기의 압력을 완화하는 기능으로 첫 번째, 탑승자의 안락함 개선 테일 게이트나 차 문을 닫게 되면 순간적으로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고 탑승자는 흡사 차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처럼 휴가 먹먹해지는 것과 같은 불편한 증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에어 익스트랙터의 고무 덮개가 열리면서 차 내의 압력을 조절해서 탑승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게 되고 두 번째, 차량 파손 방지. 차의 문을 닫을 때 발생하는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 문 닫힘성이 좋지 않게 되고 무리한 힘을 줘서 닫을 경우 문 손상이 되고 또 문을 열고 닫을 때 압력으로 차 유리나 창문이 파손돼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차내 공기 질 개선 차량의 카울을 통해 유입된 자동차 내부의 공기를 뒷유리 밑에 환기구나 트렁크 환기구로 조금씩 배출시켜 적절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신선하게 공기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네 번째, 에어컨 기능 향상 여름철 차량을 외부에 장시간 주차하게 되면 차내의 온도가 외부의 온도보다 훨씬 고온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차 실내의 공기를 외부와 통하도록 하고 동시에 뜨거운 공기를 환기시켜 차 실내의 온도를 좀더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야. 동트뷰 어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기능을 하고 있었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는 대략 2만에서 3만 개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많은 부품들 중에 이렇게 보이질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부 품들도 있는데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고에 응원드리고요.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브